나는 매일 산에 다녔다 친구와 둘이 오전 8시 30분이면 거의 매일 산에 올랐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만족스러웠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학교 다녀오면 간식해주고 맛있는 저녁 해주고 숙제 봐주고 예습 복습 등등 이상적인 주부의 모습이었다 그날도 우린 산에 오르고 있었다 친구의 아는 언니가 주식을 사서 대박 났다는 거다 솔깃했다. 그 즈음 펀드로 재미를 좀 봤던 터라 더 그랬다. 그날 산에서 내려와 당장 증권계좌를 만들었다.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에 맛보는 가슴 벅찬 흥분이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2천만 원 정도의 비자금이 있었다. 웃기지도 않는다. 그때의 내 모습을 생각해보면 무식이 땅을 치고 올라 하늘을 찌른다. 계좌 만든 그날 나는 hts가 뭔지 당연히 몰랐다. 오늘이 아니면 안될것 같은 생각에 코스피 코스닥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사두면 무조건 오르겠지 떨어질 리는 없어. 그리고 길게 가는 거야. 그냥 묻어두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는 질렀다. 담날부터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중 하나인데 빠지기 시작했다. 조금씩 조금씩 오른 날은 없었던 것 같다. 이젠 기억도 희미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산에는 매일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욕심, 뭔지 모를 불안감. 어느 날부터는 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때부턴 산에는 가지 않았다. 산과 함께 나의 평안했던 일상은 사라져버렸다. 단타의 무서운 초단타로 정신이 황폐해지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도저히 주식이 아닌 다른 것은 신경도 쓰이지 않는다. 무서운 중독 괴롭다 애들 신경 써야 하는데 숙제 봐줘야 하는데 그건 단지 생각일 뿐이다 제대로 걸린 거다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주식판에 초짜 주부가 겁도 없이 과감하게 몸을 날렸으니 그야말로 뻔할 뻔 자다 공부한답시고 밤새며 책도 보고 차트 공부 기업 분석 정말 웃긴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가정주부로서 애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에 더 힘들었다. 당연히 남편보기도 민망했다. 주식이라는 고난의 산을 넘고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온 지금의 주식은 나와 평생을 함께할 나의 특기이며 친구이다. 어느 날은 나를 배신하고 또 어느 날은 즐거움을 주는 친구. 나는 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인지 나는 요즘 같은 장애도 불안하지 않다. 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으므로 주부인 나에게 주식은 최고의 아르바이트다 아침에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애들 학교에 등교시킨다 애들 학교에서 돌아오면 웃으며 맞이할 수 있다 퇴근이 3시 반에서 4시 아 만족스럽다 나는 나의 원칙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킨다 지금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과 투쟁하지 않고 즐긴다. 나는 전혀 조급하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막으로 나의 전업은 주부이고 주식은 전업 주부의 일상 속에 속해 있는 일부분일 뿐이다.